아, 아. 아. 퇴근을 하고 집에 오니까 지금 오후 4시 입니다 어좀 일찍 퇴근을 했어요 일찍 퇴근을 했으니까 또 배민 커넥트 배달하러 나가봐야겠죠 일단 나가기 전에 제 영상에 댓글 주신 분들, 질문을 주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너는 왜 배민커넥트 가방과 모자를 쓰지 않느냐? 돈 아까워서 안사냐 돈이 아깝고 자식으로 다 떠나서 저는 일단 처음에 차량으로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차량 등록 같은 경우는 헬멧이 필요 없죠. 그리고 저는 이제 쿠팡이츠를 하면서 그때 장만을 했던 보냉백이 있어요. 이제 그 보냉백이 있기 때문에 따로 구매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안전을 위한 헬멧 배달하는 물건의 안전을 위한 보행 보험백이 갖추고 계시다면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 또 많이 주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자동차로 배송을 할 경우 하루에 얼마 정도를 벌수 있느냐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동차 배송으로 하루에 제가 최대로 많이 받았던 건수는 4건 4건이면 은 평균 3,500원에서 4,000원 뭐 할증이 붙지 않은 경우는 12,000원 한 만원 요정도 하겠죠 시간당 시급 만원이긴 합니다 어뭐 무리해서 받아서 중복에서 또 받고 또 운이 좋아서 단거리로 연이어서 받았을 경우 다섯 건 정도도 받아본 경험이 딱 한번 있는데 그래봤자 15,000원 내외요 부업으로서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아쉬운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는 이유가 한 달에 30만원 정도 더 벌기 위해서 벌수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150만원을 벌 거야 라고 목표치를 잡으신 분들에게는 배민커넥트가 아쉬울 뿐이겠죠 그리고 한 주에 20시간만 할수 있게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 20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무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한 달에 100만원은 불가능합니다 저 또한 또 궁금한 게또 많아서 지금까지 9일 동안은 자동차로 배송을 했지만 오토바이로 배송을 하면 얼마나 많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편안하게 또 배송을 할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에 오토바이로 배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웃음> 자동차로 하는거와 오토바이로 하는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오토바이로 배송을 하면 얼마나 더 배송에 용이한지 배송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과 마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로 배송을 하기 이전에 차량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운송수단 변경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13년 된 오토바이 한대 저기 있죠? <웃음> 시동이 안 걸리죠? 불이 안 들어와요 배터리가 방전됐습니다 그래서 지동 거는데만 1분 걸렸어요. 오, 바로 자, 밖에 나오자마자 이제 한건 잡았고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단 많이 하겠죠. 확실히 큰 기대감을 안고 오늘 하루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날 <웃음> 시? 진짜 덥다. <웃음> 첫 번째 픽업 가게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오토바이로 배송을 하다보니까 차에서 하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차 달려들고 막히고 뭐 짜증내고 뭐 이런 경우가 있긴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오토바이는 그런 게 없어서 좀 자유롭다? 조금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아 더워 배송 두고 갈게요 현재 시각 오후 5시 반. 아, 덥다.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와, 와, 봉지 끊어지겠다. 야 야, 어떡해. 교 차로 이런데서 차량으로 하면 솔직히 말해서 퇴근시간, 출근시간 겹쳐버리면 여기서 거의 한 5분에서 10분 잡아먹어요 뭐. 중간으로 천으로 나갈 수도 없고 하지만 오토바이는 아니 이건 도대체 어디야? 주소에 올리브영 앞? 올리브영 앞이라는 건 올리브영에서 주문한 거겠죠? 맞겠죠? 혹시 뱀인 시키셨어요? 뱀인 아니에요? 안 시키셨어요? 올리브영 아픈 어디야? 아이씨. 아... 아. 와 진짜 높다와 천원을 더 주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보면 거의 6시가 다 됐는데 한30몇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잠깐 쉬었다 야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레스비 쿠폰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오늘 같은 날 이게 최고야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토바이로 배송을 한지가 이제 딱 1시간 10분 지났어요 자동차로 했을 때도 1시간에 4건 지금 오토바이로 1시간 딱 10분 동안 4건 했습니다 자동차로 하나, 오토바이로 하나 배송의 개수는 특별히 차이 날건 없지만 오토바이는 꾸준하게 배송에만 집중할 수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둘쭉날쭉해요 그리고 변수가 되게 많고 그렇게 봐서는 확실히 오토바이가 최고다 하지만 내 오토바이는 변수가 많다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잘 안걸려요 시동이 이제 또한 몇바퀴 돌고 오늘 또 집에 들어가서 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금이 집도 이 뒤에 있는 집도 2년 전에도 사람 되게 많았던 데인데 씁쓸하네요 문을 닫았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인데 문을 닫았어요 이런 가게들 볼 때마다 좀 씁쓸합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남일같지 않고 아... 그래서 난 그냥 행복한 거야. 잘 쉬었다. 가까운 곳만 배달이 들어오니까 참 좋다. 와, 와, 다 해야 돼. 아. 아. 아. 현재까지 비마트만 내겠지. 비마트 배달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어제도 오늘 하루도 다 끝. 아 배고프다. 이 뜨거운 날, 이 더운 날에도 열심히 또 배송하시는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또 열심히 또 일하시는 분들도 존경스럽고요. 아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아무리 오토바이, 아무리 자동차 편한 운송 수단을 통해서 배송을 하고는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진짜 해보면서 하나하나씩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